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저번에 위기가 왔었어요. 음 기억나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 수확이나 재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진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웬만한 필드는 다 메꾼 상태로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자 한번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3,700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이게 100% 수확이 된다면 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쵸?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몇개 건물을 더 짓고 보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보자. 어디가 좋을까요? 이쪽에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자, 파밍을 하나 더지어놓고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쪽에도 필요한가요? 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아, 이 자리 좀 아쉽죠. 여기도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일단은 부족한 자리가 여긴 너무 멀죠. 이쪽에다 지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일단 여기는 일단 이 그대로 내비둬야 될것 같아요. 내비두고. 다른 데를 좀 보완을 합시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조금만 더 안정적이게 캘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아, 이게 낫나? 아,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건설할게요 됐어요 자 수확시기가 왔어요 좀만 기다리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나저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쪽에다가 스톤 템플 아 스몰 템플이죠 자, 스몰 템플을 하나 지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어야 될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필요 물품이 언급되어 있죠 이거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비단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자. 아하 저위기가 왔죠 지금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영대로 내려가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좀 떠날 거예요. 그건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아슬아슬하죠. 아슬합니다. 자 완성이 됐니? 아, 됐죠. 사람들 좀더 많이 투입을 시키게요. 이렇게 하고. 오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겁니다 934명이 죽거나 쫓겨났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국민들한테 있는 그 별을 뺏은 거예요. 자 3천... 3천 명이 내려갔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잘 수확을 하고 한 시즌 버티면 다시 그... 인구수는 다시 회복이 될거예요차근차 합시다.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음,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느리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애주고 이런거 없애야지만 더 빠르게 건물이 지어질거예요더 망가진데 있나요? 여기 없고 여기 정리됐고 여기도 정리됐고 음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는 아직 안 됐고 정리합시다. 됐어요. 자이 와중에 스몰 템플 거의 건설이 완료되고 있죠? 이거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자 보세요. 다시 회복하고 있죠?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이제 심는게 문제인데, 저 수학을 다 못해가지고 아마 한동안은 또 재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거 사람들을 좀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파밍을 좀더 지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지어 놓겠습니다. 이쪽도 나중에 건물 더 짓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네번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심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쪽은 100% 다 심었고 여기도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좋은 자세입니다. 여기도 100% 채웠고 어 100% 거의 다 채웠네요. 그래요. 원래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 정도 땅을 가지고 막 3천대나 막그 정도 이렇게 보리들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말, 말도 안 된다고 쳐요. 어느정도 다 커버가 됐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00% 다 커버가 됐어요. 그쵸? 거의 다 됐죠. 그리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좀 패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패치가 필요할 것 같고 좀만 더 보완을 합시다. 저희. 자,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음. 지금 보니까 좀 수리 부족한 데가 있어요. 자, 동키 이거 최대한 고용하고 지금은, 그, 음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늘려보고. 이쪽에, 자, 농장을 좀만 더 늘릴게요. 팜. 음, 이렇게 합시다. 심는 거를 좀 최대한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어. 다행이죠. 여기도 하나 더 지어줄까요? 그래도 돼요. 쪽도 중요하니까 좀 챙겨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36900 아, 파퓰레이션 여기서 딱 끊겼죠. 이거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 애들은 떠났기 때문에 어... 한동안 돌아오게 만들려면 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조만간 괜찮을 거예요. 잡은 남아돌고 집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설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템플에서 뭐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서는 음음음 음, 어찌하면 좋을까 도자기가 없죠? 여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걸 지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자기 만들려면 클레이 피트가 필요하죠. 자이 아이를 좀 돌려서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근데 구역이 약간 좀 물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합시다. 한번 눌러보고 물 부족 아직 안 떴죠 자 이거 수용량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도자기 도자기를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라이피트 하나만 더 만듭시다 도자기 하나 더 만들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이쪽에다 웨어하우스도 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있죠 이 아이는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이쪽에다 짓고 여기다가 문을 뚫어주면 애들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만 마땅한 구역이 어딱 나왔네요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인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지금 프리베이트 워커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고 헉. 100개 받치면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한다. 자, 이거 24명까지 늘리고 50개, 아니 100개 받칠게요. 아마 저희한테 도자기가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3000개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 자, 먹을 거좀더 늘립시다. 지금 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런 거 막으려면 그 파밍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 늘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쪽에 다 지을게요. 자, 하나, 두개 정도 지읍시다. 일단 이 정도 지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길을 연결시키고 토지 비극도 리위해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구멍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어느 정도 어좀 튼실하게 됐죠 여기는 좀 그렇다 아쉽다 아 이쪽도 파밍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지읍시다 아,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하나만 더 줄게요 약간 좀 사람들이 아쉽긴 한데 좀 당나귀 한몇개더 구입을 할게요. 또 2만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 파밍 3대 늘리고 차근차근 확인합시다. 도자기가 없어요. 도자기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쵸? 음...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펙트가 2레벨밖에 안 되네. 3레벨까지 올리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거 하나만 더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자, 빠르게 심어 주시고 어. 배워주시고 두개다 병행을 해야 돼요. 여기도 사람들 늘립시다. 지금 프리베이트 워커들이 좀 많이 부족해질 거예요. 이건 좀 감안해 해야 될것 같아. 얘들이 많아야지만 빠르게 수확하고 어, 심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최대한 좀 많이 늘릴게요. 아, 어, 프리베이트 워커. 큰일 났죠? <웃음> 요구치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강제 징집당에서 그래요. 어, 근데 가만은 해야죠. 여기도 이 늘립시다. 이렇게 하지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 거의 얼마 남았죠? 이쪽도 빨리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자3 6 0 0 0까지 회복했고 동키를 살까 말까? 사야돼요. 사야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입하고 동키가 좀 많이 있어야지만 이런거 빨리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이구 여기 사람들 더 지정해야겠죠? 우와 요구치 보세요. 제가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애들이 불났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6시즌까지 아니 그 여섯 번째 달까지 씨앗을 다 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얼마 안 남았고 여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쵸? 거의 반 대부분은 된거 같아요. 몇개 빼고 완벽하죠. 좋아요 이런 거 여기도 조만간 씨 뿌릴 거 같고 왜 뿌리다 말고 어디 갔니? 다들. 자, 올라가고 있죠. 그래,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여기 100%, 100% 아니, 여기 간 사람도 어디 간 거야? 이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좀 기다려야겠네. 이 영역을 좀 축소를 시킵시다. 너무 쓸데없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줄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 이건 맞고, 얘도 좀 줄입시다. 좀 멀리 가지 않게끔 좀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좀 줄입시다. 이렇게 하고, 음, 여긴 돼 있고, 얘도 좀 줄일게요. 한이 정도만 신경쓰게끔 하고, 이것도 좀 줄이고, 됐어요. 너무 많이 이동하게끔 하는 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줄일게요. 이 정도만 하고, 어 여기는 그렇고, 얘도 좀 줄였고, 좀 줄입시다. 한이 정도만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만 여기는 알아서 정리돼 있고, 얘도 좀 줄일게요. 한이 정도. 이렇게 얘도 좀 줄일까? 줄여도 될것 같긴 해요. 아 이쪽이 약간 좀 비었구나. 여기 하나 더 지읍시다. 그흠 자 이거 하나만 더 짓고 여기다 바을 하나만 더 넣으면 만들게요. 자 삐뚤빼뚤한데 여기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아 적합도가 떨어지죠. 이러면 또 머리 아프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음, 여기서 물을 끌어오는거죠. 자 일단 쪽 라인에서 좀 물을 끌어올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이게 지정이 잘 안되네. 좀만 더, 좀만 더. 에헤이.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다리 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 그러니까 이쪽도 그 적합한 공간으로 변할 거예요. 이좀몇개 지어주고. 됐어. 자 이번에도 풍작이죠. 아 여기는 좀 그렇다. 아 사람들 좀더 지정을 해야겠네요. 농장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아픈 건 처음이에요. 그쵸. 여기 하나 짓고 이쪽 건설 지시 내렸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웨어하우스 만들었습니다. 웨어스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장을 열심히 시킬 거예요 인력 좀 늘려놓고 저장이 되는 순간 별일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다시 3000명 회복하려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2950명이죠 음. 물론 이 공간이 좀 채워지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이미 채워지긴 했어요. 차근차근 기다리면 될것 같아. 자,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요. 아, 여기 10명 지정하고. 자, 이쪽은 이제 작업 공간을 좀 줄여야겠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좀 줄입시다. 한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아니요, 좀 다시 늘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100%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짓고. 자, 여기, 이제 회복이 됐죠. 아! 이게 가능할까? 그래 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좀안 이쁘긴 한데 좀만 각을 바꿔서 너무 안 이쁜데? 각을 좀 틀어보자.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다가 또다시 파밍을 만듭시다. 음 그래 그래. 될일 없을 거에요. 자 도자기 열심히 만들 겁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뭘 만들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자 쿠퍼. 쿠퍼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자 린넨을 만들 수 있는데 플렉스. 아마 이거 갈대.. 갈대류 종류인 것 같은데. 갈대류 종류를 또 재배를 시키긴 해야겠죠. 그럼 또 머리가 아픈데 이 아이는 다른 데서 재배를 할게요. 음?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해 보이지? 그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사이에다가 음 닌넨을 한번 만들고보자 이거 플렉스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도 파밍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리가 없나요? 아 있구나 됐어 요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래 사람들 더 지정하고 음 좋아요 자 시압 많이 뿌렸죠? 어 그래요 여긴 아직 안 뿌렸는데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자 중간 체크를 합시다 지금 풀베트 워커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쵸 이제는 유지시킬 시간이 온것 같아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이거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자 도자기 여기서 열심히 만들고 있죠 오케이. 와... 도자기가 올 생각을 안하네... 이해가 안되죠? 이제 슬슬 애들을 놓아줄 때가 온것같아자 5만대가 넘었으니까 아, 이거 가지고 유지를 합시다 현 현절성 방법이 없네요 저... 거의 다 심었죠? 지금 네 번째 달인데 이 정도... 처리를 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 이제 여기만 잘 하면 돼요. 어허, 이쪽에 왜. 아, 지금 심으러 갔죠?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거. 이제는 거주 공간을 좀 늘립시다. 네, 현로소 방법이 없네요. 삼들좀더 많이 데려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설시키면 반응이 올것 같은데 오기는 개뿔 오질 않군요. 자 우물 하나 만들고, 쪽에 장식품 좀 만들고. 그리고 방어건물 자 이거 하나만 더 지어줄게요. 얘는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 일단 여기다 짓고 대기를 합시다. 그리고 벽도 좀 지어줄게요. 벽을 좀만 더간 다음에 여기서 좀 끌고 옵시다한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완벽하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문을 좀 열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심은 걸 보면 완벽합니다. 그쵸? 아 이제 사만 받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좀 걱정스러웠는데 잘 버티고 있고요. 정 안되면 이쪽 라인에다가 파밍을 좀더 고용하면 되긴 해요. 음.. 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없애고 여기도 도로 만들고 여기다 지으면 딱일 것 같은데 이쪽 라인이 약간 좀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그만합시다 그만해 일단 기다릴게요 이제 사람들 늘려야 돼요 늘린 다음에 프리베이트 워커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 너희들 돌아올 때가 됐는데 100명이 조금 있다 온다고 합니다 지금 잡 가용 그 자리가 270명 정도 되죠 그래요 이러면 될것 같고 하.. 아, 일단 한숨 한순... 골 시간이 왔으니까 그냥 감상이다 합시다 행복하네요 그쵸? 이런데 같은 경우는 좀더텐스포터를 만들긴 해야겠네요 특히 얘네들 있죠 이것도 좀 얘들 전용 그레스포터를 하나 만들게요. 아니면 이 안에 다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볼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런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늘리고 좋아요. 이게 만들어지면 얘는 물품 위주로 옮길게요 재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품 있죠 이런거 위주로 옮깁시다 어디보자 자원 체크 한번 할게요 벽돌이 많죠 택스좀 거둘까? 택스좀 거둘까 말까? 솔직히 이거 고민이긴 한데 음... 이게 유지비죠? 저 유지비로 나가는 게한 1400정도 나가요 음... 어, 이런 거안 되고 렇구나 확인해보고. 자, 6만 7천까지 올라갔네요. 이번에 회, 그 수확을 하면 한 8만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니? 수치가 왜 이러니? 이거? 또 봐야겠죠. 보유량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수상하다. 아 그래요. 이거 먼저 자 지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수면 고용한 다음에 동기를 다 구입할게요. 어, 을한 2천 정도 들어가죠. 2 4 0 0자 얘들은 이제 1순위로 여기 있는 거 먼저 옮길 거예요.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자 사람들 빨리 모입시다. 출발해야지. 왜안 움직이니? 움직일 생각을 안해요. 허허... 왜 이러실까? 뭐가 문제지, 휴먼? 뭐가 문제니? 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냥. 한건 아니니까 자 도자기 잘 만들고 있고 이제 다른 것도 좀 만들긴 해야겠네요 자뭐 봅시다 그래요 린넨 얘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근데 위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얘는 어디가 좋을까 일단 이 주변에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짓고 음 이렇게 할게요. 책은 뭘로 만드니? 아니네로 만드는구나. 오케이. 얘도 조만간 좀 재배를 해야겠네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쿠폰은 없잖아 우리한테. 쿠폰은 무역으로 벌어야 될것 같아요. 행복하네요. 그쵸? 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 봅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뭐 언젠가는 하긴 하겠는데, 대기하고. 근데 너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너네 다 어디 갔니? 그 동기 가지고 움직여야지. 생산품, 건축품, 그래, 이거 위주로 합시다. 이쪽에 지금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자, 빨리빨리 나갑시다. 여기 는게비워져야 돼요. 가져가나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 게 맞죠. 이래야 되는 게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 이제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야, 한동안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트랜스포터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문을 만들고 하나만 더 만들까? 거래용품 위주로 운반한 아이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하나만 더 만듭시다. 여기다가 지을까요? 말까요? 여기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이쪽은 자원들 운반한 거 요소로 좀 사용할게요. 이게 뭐야? 뭔가 좀 수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클릭도 안 돼요. 음 이해가 안 되는구만. 자 이쪽도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100%죠 거의 다1 0 0예요 이러면 이제 밀 가지고 고통받을 아니 보리 가지고 고통받을 일은 끝난 것 같고 자 이쪽에도 뭐 기타적인 게 저장이 되기 시작했죠 맥주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요 비어 비어 줄까 말까 음 고민이긴 한데 음, 일단 3대 좀더 받으면서 기대를 할게요. 지금 프리베이트 워커가 15%밖에 안됐으니까 기다리고 아마 이쪽도 점점 발전을 할거예요 이쪽도 점점 발전할테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또 확장을 할게요. 그때쯤이면 미리나 그런게 좀 많이 필요할거예요 물론 이렇게 린넨 린넨 만들때 필요한거 이게 막 아마 그 갈대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거일 것 같아요. 아무튼 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